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현준 나이 아내 김경미 집안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배우 신현준이 난 100점짜리 남편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고 하는데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신현준은 지난 방송된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에서 연기 캠프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결혼 생활 비화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캠프를 통해 많은 후배들이 스타가 되고 현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진행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기존의 연기는 학원이나 아카데미에서 배울 수 있지만 우린 연기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등록해주세요. 이어 예, 훌륭한 후배들이 배출되는 게 꿈이다며 이런 캠프를 기획한 이유는 두 가지다. 등록해주세요. 나도 배우 지망생일 때가 있었는데 너무 막막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현장에서의 연계는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그런 막막함을 해소시켜주고 싶은 마음이다. 등록해주세요. 또 캠프에서 가르치다 보면 애정이 생기는데 들어가는 영화에 캐스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그런 다의 역할을 내가 해주고 싶다. 등록해 주세요. 사실 그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향후 맡고 싶은 캐릭터가 있냐는 질문에 신현주는 당연히 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42, 43부터 기획한 영화와 캐릭터가 있다. 등록해주세요. 맨발의 기봉이로 관객분들을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캐릭터를 만났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장르는 액션이다.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어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남편이다라는 질문에 신현준은 그렇다고 답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신현준은 난 100점 맞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아내한테 항상 이야기한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 어딨냐고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강요도 있다 오랜 시간 내가 그렇게 살았기에 고치기 힘들더라도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다 고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한편 신현준이 어린 시절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등록해주세요. 프로필을 읊던 도중 신현준의 학창시절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딸만 3명인 집안에서 네동이 막내들로 아 자란 신현준은 귀티가 철철 났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하지만 웃는 모습에선 맨발의 기봉이의 표정과 닮은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중학교로 들어서서 신현준은 아랍 고 소년 같은 외모가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사진을 본 MC들은 한국의 파병 온 아랍 용병 같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